이 텐트가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느낌도 너무 좋아요. 보여 드리는 텐트 천장 말리기 신박한 기술.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전세캠이에요. <웃음> 벌써 이 날벌레들이 엄청 날라다녀요. 오늘은 터널 텐트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텐트 안에서 오늘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캠핑을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진짜 편집하는 게 너무 일이더라고요 휴식이라는 음... 거를 좀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캠핑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하겠습니다 엄마야 조동껌 씹은 거를 뱉어야 되는데 계속 짜짜짜짜짜 더워. 어, 날씨가 이러냐? 갑니다가, 어. 어. 이걸 깔 거예요. 슈퍼 싱글 사이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비닐팩이 겨울에는 막 딱딱해져가지고 저는 한개 찢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오! 딱이다. 짱인데? 오늘 오늘 여기에서 누워서 노는게 대성공일 것 같아요 비만 왔으면 진짜 짱일텐데 날이 더워요 더워 엄청 덥네 진짜 반팔 입어도 되는 날씨구나. 아, 지금 너무 더워요 여러분. 아 진짜 여름이야? 아 침낭이랑은 이따 깔아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야. 벌레 들어가니까 이거를 애매하다. 이렇게 메쉬로 해 놓을게요 선풍기를 가져왔어야 되네 어? 밖에 있어야겠다 <웃음> 원래 의자를 설치 안 하려다가 비도 안 오고 날은 너무 덥고 안에서 놀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의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 의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웃음> 근데 이제 이런 고무 이쪽, 한쪽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얘는 이 앞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이 앞쪽에 그냥 의자하고 여기 박스에 테이블 이거 있는 거 해서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무슨 일이야 아유 덥다고 했더니 또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어 지난번 캠핑때 남은 와인도 가지고 왔고요 으쨰 일단은 상큼한 맥주부터 마실 생각이에요 음, 상, 큼합니다 아, 심심한데, 불멍이나 할까요? 이안올것 같아요. 불멍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남은 장작이 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쬐끔. 아, 여기 날벌레가 진짜 많아요 지금 <웃음> 옛날 하루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완전 진짜 유물이었요 <웃음> 엄청 녹슬었어요 앉아있는 게 사실 편한데 날이 더우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을게요 저녁 시간 동안 갑자기 뭐지? 여름,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저쪽에 지금 먹구름이 막 끼어 있어요 엄청 흐립니다 연기가 엄청 또 이쪽으로 오네 아, 시원하다 그래도 끝났어요 더웠어 하, 여러분 이제 슬슬 배가 좀 고파서 제가 준비해온 거를 먹어보려고요 제가 부추전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주전부리 같은 그런 느낌인거죠 부추전 먹고 있는데 비오는건 아니겠죠 진짜 그러진 말자 에? 아, 지금 좀 정신이 없네요. 좀 좁다, 여기. 이렇게 기본은 묻혀왔고요. 반죽을 여기에 계란 넣고, 물 넣고, 붙일 거예요. 부추 많이. 이렇게 계란을 넣어서. 맛있는 냄새난다 음 부추 자체가 달라서 엄청 맛있거든요 음? 이 정도면 훌륭하지마 와인이 부추전에 어울릴까요? 오, 굿뚜굿뚜 다시 데펴 먹을래요. 상 차림이 어렵네. 아유, 너무 좁다. 바닥에다가는 막내맘대로 하는데. 요즘은 진짜 새 소리가 너무 예쁜 거 있죠? 지난주 캠핑 갔었을 때도 진짜 새 소리 때문에 귀가 힐링했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와인을 시에라 컵에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또 잔에 따라 기분도 달라지니까 오늘은 시에라 컵에다가 이게 예, 근데 도수가 엄청 높았잖아요. 19.5도. 음. 근데 되게 달아. 그래서 맛있어요. <웃음> 마지막에 붙였던 게 빵처럼 됐어요. 부추팬케이크. 음. 집에서는 뭔가 먹으면서 쉬는 거를 같이 하는 건 배달 음식 뿐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캠핑은 먹으면서 막 요리하면서 쉬는, 쉬고 막 그냥 재밌고 막 오락같은 음? <웃음>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이 뒤쪽에 여기 약간 이렇게 도랑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물이 완전 다발랐더라고요 진짜 건조한가봐 여러분 저 약간 알딸딸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뻗을 순 없어 안 되지 <웃음> 촬영하면서 쭉쭉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음, 띵 본건 없네. 450 부대찌개 양념 한봉물 450이니까, 이게 텐션이에요. 엄청 오르는 날이 아니라 뭔가 차분한 날이에요. 날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날이 되게 흐리거든요. 그래서 제 몸도 약간 지금 좀 이상해요. 뿌둥하니 <웃음> 근데 이 바깥 공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웃음> 여러분 제가 숙주도 가져왔었는데 깜빡할 일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를. 숙주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좀 그냥 더 넣고 술 한잔. 짠. 7시 반이네, 벌써. 야호! 오! 짱이다! 제가 또 국자도 가지고 왔어요. <웃음> 음 어, 여러분, 일단, 보글보글 끓어서 제가 껐거든요? 좀. <놀림> 맛있어 여러분 짠 부대찌개 와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완전 잘 어울려요 단짠 아, 제 숟가락 어때요? 맘에 <웃음> 들죠? 저는 이 면들이 국물을 빨아들이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팩트주. 오늘은 왜 진짜 한 팀도 없지? 보통 평일에도 여기 항상 사람 있었는데. 진짜 다행이. 천보산, 여기 웰리스 캠핑장이니까 제가 안 무서워요. 좋을 때는, 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유튜브에 호랑이 소리 있잖아요. 빗방울좀 많이 떨어지면 요거 세팅을 다시 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웃음>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왔는데 비가 이렇게 막 내려요 지금 <웃음> 오 빗소리를 바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따갑게 들린다 부대찌개 이거 넣으려고 했는데 완전 까먹었어 한참 끓여마실까요 오늘 이 텐트를 들고 오기를 잘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전실이 있으니까 안에 안 들어가고도 이 앞에서 이렇게 놀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약간 막 급하게 여기다가 짐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멘붕이에요 저 일단 원샷 해버릴까요? <웃음>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덜려고요 음, 물을 더할수 있으니까 우뜨그 <웃음> 그럼 좀더 따뜻하게 오래 마실 수 있거든요 <웃음> 다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까봐요 여기 지금 매트리스가 엄청 폭신폭신 하단 말이에요 이거 티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음! 지금 지금 여기 는 완전 청정 지역 이에요. <웃음> 와, 근데 제가, 비를 너무 기대 안해 가지고 정말 올지 몰랐 거든요? 다 없어 졌었 어요. 소 식이. 오니까 엄청 좋네요. 와. 그냥 술한 잔보다 이 따뜻한 티한잔 마시는 게 지금 훨씬 더 좋습니다. <웃음> 오늘 말투 왜 이러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투가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저의 말투다아 <웃음> 근데 이거 ML4 얘 지금 어떻게 좀 제가 뭔가 키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좋다. 오늘 이거 누잠을 가지고 온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웃음> 지금 밑이 엄청 폭신폭신하니까 더 아늑해요. 바닥이랑 다 맨들맨들하니까 정말 벗어요 나갈 엄두가 안 나는데요? 밖에 그 뭐랄까 촬영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언제까지 올려나? 화장실 갈 때가 엄청 불편한데 새벽까지 그냥 쭉 계속 내리네요 여기다가 딱 아이패드를 놓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엄청 편해요 이거 히비스커스 향이 나면서 상큼해요. 음. 낮아요. 요 여기까지 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낮아지거든요. 이 텐트가 여기는 엄청 낮아. 엄청 맞았을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녹을것 같아요 버려, 버려야겠어요 버려 아, 부대찌개가 짰는지 목이 계속 말라요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갈수 있는 날씨가 아니잖아 반팔을 입고 다녀왔거든요 전혀 안 추워요 오늘 완전 꿀잠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안에다가 나시를 하나 더 입어가지고 빗소리를 자꾸 더 들려주고 싶으니까 카메라를 자꾸 키면 여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거를 또 못하고 <웃음> 이게 오늘 누잠을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다른 날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할까 이랬는데 오늘 가져오길 진짜 잘했어요 진짜 이 빗소리하고 이 밑에 폭신폭신한 이안락함하고 완전 찰떡이에요. 아, 어, 진짜 미쳤다. <웃음>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 목이 자꾸만 말라서 진짜 큰일이다 이제 누워서 이렇게 미끄러지서 내려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 오늘 다봉이네 집은 문을 닫습니다 지금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어요 베개를 다시 땅땅하게 불었고 이제 여기 이렇게 누워버렸고요 아이패드 보면서 여기 밑에 지금 물장그리침낭 밤이 엄청 오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싫고 진짜 푹 잤어요 조만큼차이 좀만 더잘려고요 응? 응? 여러분 더이상 늦장을 부릴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내부가 지금 밖은 좀 춥네요 어, 바람이 불구 비가 내렸던 공기라서 조금 차가워요. 치우고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웃음> 말리고 가고 싶은데 물다 마셨고. 제가 이게 바지가 길어가지고 땅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에다가 <웃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구역의농탱이 같은 느낌이에요 <웃음> 어제 진짜 저 쉬러 왔다고 했잖아요 잘 쉬었어요 완전 푹 자고 테이블이 있어야겠네 <웃음>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귀찮네 이게 네. 이렇게 다리가 문장 다리거든요 다리를 4개만 사서 얘를 단독으로 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개만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또 4개를 사면 괜찮으려나? 아이고야 이거 금방 찌그러지네 이렇게 딱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원래 여기에 나무 상판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 뭐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뭔가 좀잘 안맞아 <웃음> 누룽지 양보소 <양버섯. 웃음> 이게 조금 불려질 때까지 저는 어제 먹다 남은 이걸 데필 거예요 이 약간 좀 처지냐? 요즘 장범준 노래에 또 완전 푹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끝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이 노래요 아 어제 저녁에 좀 불려 놓을 걸 집에서 엄마 표 파김치 부추김치 가져왔는데 음, 진짜 맛있거든요 제 입맛에 완전 딱이에요 딱 음 여러분 저 헤드폰 가져와서 음악 들으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 맞아. 구찬 구찬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래서 모양은 좀 웃기지만 모양은 좀 웃기지만 저는 아 근데 이거 노이즈 캔슬링이 되게 잘 되는 헤드폰이어가지고. 제노래 들으며 어, <웃음> 하나요 그나 <그베. 웃음> <나를 서울. 웃음> 하나요 꽃송이 배드민턴 치자고 꼬쇼 <웃음> 커피 한잔 한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쇼 꼬쇼 너 한번도 그래 안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어디 또? 꽃송이가 꽃 속이가 그 사람들 아 재밌다 여러분 아 들려주고 싶다 아이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 불러 꽃야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래 그. 그래, 래피 그. 그. 네 제가 한 곳에 같이 담았어 음 저작권 음악이 신나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밖이 좀 춥네요? 내가 추위도 잊을 만큼 일정적이었던 거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바닥이 이렇게 이큰 나뭇잎들 <웃음> 저게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라고 웃겨요 <웃음> 이게 이번에 다 새로 심으셨대요 중간에 이 바깥에는 다 말랐는데 안쪽이 다 아직도 물방울이 있어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웃음> 제가 제 몰골을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여러분? <웃음> 와... 진짜 거울 안본 자의 최후의 약간... <웃음> 어, 진짜 심각하던데? 아침 내내 그러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수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웃음> 와... 근데 아, 좀만 더 눕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쪽 텐트가 아직 안 말랐거든요. 아, 여러분 이 텐트 3인용이거든요. 근데 <웃음> 1인용 같죠? 저 혼자서도 혼자서 넉넉하게 쓸수 있는 정도? 2인이면 이렇게 딱 누워있기 좋은 3위는안 돼. 말도 안 돼. 3위는이위에가 지금 축축하다고요. 이위에가 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텐트 천장 말리기 신박한 기술. 호렇도하도도예요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요 라인을 따라 토도토도토도토도토도토도토토토토 후드 <웃음> 아프더라고 요 후드 후드 후드 후드 이게 밑에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요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엄청 사용하는데 편리함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진한 컬러여서 난 이게 좋아 부담이 없어 이렇게 캠핑에서 쓸때 근데 이번에 주말에 저희 엄마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이거를 집에서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이즈 있는 거는 우리 엄마 지금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이거를 미끄럼 쪽으로 하면은 잘안 된다고요. 잘안 넣어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 넣을 때이 방향으로 넣어야 돼요. 맞아. 다 아, 싫었고, 저하루대에 이제 차에다가 넣으면 끝이에요. 쓰레기는 저거 봉투 하나. 아. 저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해요. 어제 오랜만에 빗소리도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끓이기는 하지만 텐트까지 다잘 말리고 갈수 있어서 그런대로 마무리까지 훌륭한 캠핑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지만 역시나 항상 좋아요 편하고 혼자 있지만 불도 더 켜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사장님들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